안녕하세요, 투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꼬마 넙적 사슴벌레 산란의 체를 해볼 건데요. 음, 꼬마 넙적 사슴벌레는 이 남부지방 주로 이렇게 해안가에서 식하는 그런 특이한 사슴벌레입니다. 어, 주 먹이는 소나무, 소나무류를 먹고 자라고요. 채집을 할 때도 소나무, 그리고 소나무 중에서도 매우 작은 그런 소나무에서 채집이 됩니다. 어, 국내에서는 지금 최근에 또 사육이 많이 돼가지고 매우 보편적인 그런 사슴벌레가 됐고요. 또 한번 산란 받을 때 받는 수량이 많아서 또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좀더 구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 여기 어미개치가 있네요 지금 아 한마리는 지금 운명을 하셨네요 한마리는 지금 이렇게 죽었습니다 산란하고 죽었나보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엎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 여기 위에부터 벌써 이렇게 유충들이 보이네요 자 여기도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유충들이 다 박혀있어요 지금 산란받으실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수분이 좀 많은 그런 토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산람을 받으실 때뭐 소나무 토밥을 좀더 추천드리고요, 뭐 참나무 토밥 엄청 미립자인 참나무 토밥을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. 자 그럼 계속 이게 체라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헉, 벌써부터 3령이된 개체도 있네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가 좀 큼직하죠. 자일런 개체와 좀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. 머리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확실히 크죠? 이3 삼명개체입니다, 3년개체 삼명개체. 자, 이렇게 놔두고요 옆쪽에 자,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또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와, 엄청 나오네요 진짜 여기도 또나네요 자, 오늘은 일단 체라는 이 정도로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, 여기 계속 나오네요, 진짜. 와. 여기 지금, 어 가탈피한 개체입니다. 가탈피한 개체. 지금 머리가 하얗죠, 지금. 이런 개체는 가탈피한 개체라서 이렇게 아직 굳기 전이라서 그럽니다. 자, 이 개체도 이제 3년 개체네요, 3년 개체. 여기 또 여기 있어요. 자, 오늘은 일단 수량이 좀 많아졌으니까, 요 정도만 하고, 한 번에 일단 여기에 사육을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